울진소방서는 오는 28일까지 울진군내 요양병원과 유양원 장애인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돌봄인력 및 이용자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소방안전 프로그램인 3고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안전 프로그램 3고란 비대면 돌봄인력 맞춤형 화재 예방 컨설팅에 만족하고 환자나 입소자별 대피 유형표 부착을 통해 안전하고 SNS를 통한 소통 인프라 구축으로 서로 소통하고를 담은 캠페인입니다 이외에도 소화기 등 소방시설 자체 교육과 화재 시 대피요령 및119 신고 요령, 관계인 주도의 무각본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여 돌봄 인력의 위기 대처 능력 및 대피 유도 능력을 강화하는 소방안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김진욱 울진 소방서장은 피난 약자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 돌봄 인력들의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안전 프로그램인 3 g 고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